아, 또 편백나무 숲이 나와 <웃음> 오늘은 순천 봉화산 둘레길 트릭협 왔습니다 예, 봉화산 둘레길은 순천시에서 예, 2013년 100억원을 투자하여 봉화산 주형의3분음선을 한바퀴 도는 코스로 동서남북 4개 코스로 총 연장 13km입니다 출발 지점인 죽도범공원에서 한 바퀴를 걷는데 약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죽도범공원이라는 지명은 산죽과 동백숲이 울창하고 봉우리 모양이 마치 바다에 떠있는 그 섬과 같다하여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봉화산은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있었던 곳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천백나무숲군락지어 왔습니다 3백나무는요 일단 그 스트레스의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또 향균작용, 면역력 강화, 에, 또 아토피 개선, 에, 이렇게 또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아, 이것도 유스 체험 원이 있습니다. 유스를 보고 느끼고 감상하고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휴식 및 체험 공간이 나타요 이거 정제사 한번 시작하면 온갖 필요와 스트레스가 정말로 해도 될것 같네. 금강 페트로 아파트. 날씨도 고스 너무 좋고요. 아, 편시 아, 다저 정겹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요. 들리게 온도가 심태해서 쉬었다 가시고. 아, 바닥도, 며칠 깔아놔서 좋네요. 그렇게도. 하하, 이쪽 길은 임도 길로 아주 넙 넓직 넓적하고 좋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아 많으세요. 대 아파트 가는 길입니다. 아, 여기는 또 소나무 길인데요. 아 팬맥나우스가와건 또 다르게 아, 아주 좋습니다. 어동 결수지에 들여 아파트 그림자도. 아 멋지네요 네. 아 일구간 하늘도가 감동한 사랑 이야기가 제네저 내려온다고 하네요 아, 소나무 군락질하네요 네, 살림용이라 해서 우창한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의 향내와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면서 지치, 심신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으로 네, 살림용은 7, 8월경의 맑은 날씨에 바람이 적은 날 오전 12시에서 12시에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예, 저하고 오늘 밖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저렇게만 나오면 힘들고만 <웃음> <안 되겠고. 웃음> 나무 그늘에서 자라고 잎하면 맥 위에 잔털이 있고 밑부분이 좋아져 잎자루가 된다고 하네요. 보 봉화산 정산까지 1km인데요. 봉화산은 전라남도 순천시 영남동 조곡동서미안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3 3 5 m 미터의 산지랍니다. 봉화산은 조선시대에 봉수가 있었던 곳에서 지명이 유래되었으며 성황상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와 어, 이제 또 바로 내리막길이네요. 벌써. 시원합니다. 보통 타당지역으로 1천만 원 정도, 1천만 정도 되고 사기 매우 사기 좋은 종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피톤치드가 뭐 몸에 살균을 해준다 근데 정말 진짜 살균을 해서 세상 날라갈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아, 생팽나고 이게 또 나왔는데요. 이야 역시 아주 공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저 멀리 순천 산업기지 단지가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밥먹고 가기 아주 좋은 자리네요 우와 또 펜백나무 숲이 나왔는데요 이야. 정말 이것만 봐도 뭐스트레스가 그냥 풀리네요 보기만 해도뭐 그냥 그치 그냥 니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확날그가네요아 <웃음> 화장실 그냥 그냥 그냥 화장실냥 그냥 그냥 그냥 기냥 하고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이 그냥 그냥 이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대그도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또인도길이 나타납니다. 포장이 포장이 되어 있네요. 포장이 그래서 지금 이제 1.3km 남았습니다. 축도번공까지면 이야 폭발했다 너 천백리 제사가 축도번역된 전설도 있다네. 이거 4구가 한 바퀴를 도는 코스라 13km 되지만 큰 무리 없이 돌수 있는 코스입니다. 정말로 복발자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를 편하게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